자, 오늘이 수은교, 수은천사, 탄생, 아, 몇 주년? 200회라고 써있네, 200회. 그 에드벌은 또 있어요, 에이? 자, 이렇게 수은, 아, 전 경례하고 써있고. 아. 오늘 행사한다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네요. 이렇게 야, 너 저기 도망가야 이상하게 나온다겠지. 자 경매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이야, 아, 이 제자가 서울 제자예요. 서울 제자 들어갑니다. 저기 죽으러 가냐? 아 <웃음>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네, 다음에 또 봬요. 자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너길이어먹으 너 어떡하냐? 길이어먹으 어떡해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뭐야, 저기.. 본문 하나? <웃음> 자, 여기에 얘기하 여기, 종각. 아, 지금 저 행사 아니면 저 광동 문 하도 잘 들어가요. 이분 복장이 우리 옛날 복장이에요. 이분. 자, 이게 수은교 이분들 복장입니다 여기. 요번 딱 옛날에 이렇게 하도 계셨어요. 복장. 그죠. 예, 네. 네, 종각. 네, 있습니다. 아까 소개 드렸습니다만은신종교학회 부회장이신 배지대학교 신학과 안신 교수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신 교수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안신 교수님께서는 우리 수흥교에 항상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할 때도 우리 수흥교에 대한 발표를 그동안 많이 해주셨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금병산 아, 쪽으로 올라와서 천일이 아, 우리 신령님들께 인사 를 올리려고 들어왔는데 여기가 뭐 어디냐면은 금병산 입구 돌아다 보면 소설영궁, 너무 연구, 터예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아, 저 안에 뭐 개구리집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래요 근데 누가 보니까 이 목각 <웃음> 무과, 반가사 이상,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풀이랑 잘 어울려진 것 같아가지고, 이 처리를 한번 찍어, 좀 찍어 봅니다. 음. 자, 이렇게 하면 정자도 있고, 이게 지 제초작업을 안 했는데, 여기 군인 애들이, 군인 애들이 제초작업하고 그래요. 돗자리를 안가져 왔으니 여기가 요 자리가 저들이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번에 한번 보셨을텐데 여기 터 앞에 집터 보이죠 옛날에 다리인데 사람이, 사람이 살던데요 이렇게 사람이 살던 저기 블록도 보이고 자 어, 천일이, 그, 올라와서, 요렇게 차리고, 과자, 어, 육포, 과일, 떡, 술, 요렇게, 아, 올리고, 여기가 금병산, 금병산이에요. 한번 이렇게그래서 올리고, 아, 그렇습니다. 천일이 아까 보여준 거, 여기 보여줄게요. 가까이 가서, 음. 여기, 자, 보이시죠? 여기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기까지 다. 어, 이 집토예요, 집토. 어? 여기 보니까 뭐 정화조도 안들거 보여 이거 똥숟간 비슷한데 아 정화조 정화적인 이거 변소 에이, 진짜 똥숟간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어, 전두환 시절에 여기 자원대 군부대 맨든다고 다쫓아내다 보니까 이게 흔적만 흔적만 좀 남았어요 아직까지 아 이렇게 담장 보이죠 이게 담장이에요 담장이 이렇게 지금은 휴일 날은 여러 군부대 군인들이 올라와서 쉬고 하는데 다들 놀러 갔나 군부대 군적이 없습니다. 올린 거 아주 바람도 좋고 시원하고 좋네요. 이렇게 조금 조금 뿌려 그냥 주변에 언니 가 같이 저 이제 소주 컵. 그렇지 조금씩. 조금 이쪽 한쪽 적당한 데 가서 어. 잘좀 살펴 달라고 그래 하면서 음. 조금 조금 많이들 드세요 그럼 우리 제사 전에 똑같은 거야 어? 놓고 저기 그술 한잔 또 똑같이 따라 드리고 두 손으로 하는 겨 그렇지 됐어 아 보니까 여기는 장인 신중적 이렇게 바깥에 같아 이렇게 모셔놨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장실, 장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천님위 불천 여경. 아이고, 참, 제, 또 저, 저, 저런 부처님 축받네. 응? 인상이 네. 정말적이네. 이렇게 멋진 우리 부처님 춤했습니다 아이고. 인상을 냅니다. 수, 수원 저기 원원 원. 어, 원 저기 고산성군 어. 어. 음. 음, 대장군 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됐네요. 여기 보니까, 잎패잎패를 위패, 아, 요렇게, 쭉, 이렇게 모셔놨어요. 이렇게. 도솔천 내부입니다. 내부인데, 이 천일이 설명을 해줬죠. 원반과 양쪽에. 양쪽은 이제, 가운데가 이제, 사각이고, 양쪽은 해와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 어? 이로 또 어떻게 보면, 이로 성신이 되었죠. 그죠? 어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앞에 방석, 방석만 저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여기가 그, 수음교가, 그, 저기라고 했죠. 그, 유불선. 이게 뭐예요? 어? 대성, 지성, 공자, 지위. 요거는, 어? 아, 태상노군, 아, 노자, 태상노군, 아, 노자, 지위. 그 다음에, 위프가 이렇게 된거예요 아, 무상정각, 천전지위. 요쪽에 어? 보자. 조선, 조선, 시조, 단군, 지위. 요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여기 천장은, 이런 식으로, 원방가 있고, 천장을 한번 볼까요 천장은 이런식으로 용두마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용두마리가이 천일애기 때 여기를 봤을 때 이게 다 금은, 금인 줄 알았어요 금 어? 전부 금인 줄 알았어 근데 어? 커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웃음> 도금적이고 이랬어요 요쪽으로는 이제 그 신중전 보통 절에서 말하는 거 신중 어? 이렇게 되는거죠 어, 이렇게 해서 아, 조금만 당겨 볼까요 이런식으로 요렇게 음, 모시고 있습니다 자 내부 이렇게 둘러봤죠 음, 첫일이라 오늘 구경도 잘 하셨으리라 아,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불으니까 아주 어이구, 바람이 부니까 아주 이쁘게 다 달립니다 아, 아까 여기 그 행사 행사한다고 쭉 앉아 계시던 아,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아, 아, 아주 그냥 전화에 아주 멋있게 잘 달렸습니다. 생산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차, 차들이 많이 왔어요. 어, 여기 꽃도 그게 예, 피었고, 아까는 여기 막아놨었는데 참못 예? 들어가게 꽉 차가지고 예터은것 같고, 아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 어, 이게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수원교. 응? 중화반내도, 수은교, 도설천 천단, 봉룡과 법회당, 요렇게 있어요. 어, 이렇게. 수은교, 아, 들어왔다가, 여기는 자원, 자운사입니다 자원사. 그, 여기 자운대 군인들, 아, 군인들, 여기, 아, 예비보는 데입니다. 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렇게 둘러보고, 예, 천일 나갈 거예요. 자, 여기는, 그 자운사, 자운사 내부, 아, 법당입니다. 법당이고, 어, 천일,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가운데는 이제 비로나 잡을 부처님 계시고, 어, 옆에, 여러분은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저기, 원수보살 부처님, 원수보살 후연, 모연보살대지원수보살 어, 아, 저기, 또산나불이렇게 해가지고, 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되게 커요. 군인보당을 치고, 정말 크고, 잘 해놨어요. 이렇게, 문수전, 문수전, 이렇게 있고, 저쪽 옆으로 이제 신장전, 이쪽에 신장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아주, 여기, 신중전, 신중전, 이렇게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탱화 이게 엄청 커요, 그죠? 엄청 큰예요 이게 어? 이렇게 아, 그래서 정말 뭐 화려하고 참잘 그려놨어요. 메, 도데, 몇 분인지 아셔봤는데 엄청 많으신 아, 그런 책입니다 여기 써있네요. 아, 참 좋은 인연입니다. 해서 호국불교 두량 자원사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 천장에는 요렇게뺑 사방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어? 네, 이런 식으로 쫙 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멀리서 자고, 이쪽에서. 우리 네. 요 문수보살, 요 문수보살님, 태어나도 꼼짝하게 잘 해놨어요. 어?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요 그림을 아주 제대로 잘 보게끔 어?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응. 식으로. 네. 운데이 어떻게 잘 둘러보셨죠? 아, 여기까지가 우리, 어, 자원대 내에 있는 군인 법당 자원사. 자원사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